<웃음> 2020년 9월 18일 영상 일기 시작 어... 일단 오늘은 아일랜드에서 파트 2네 번째 마지막 테스트 본 날이었다 정말 정말 아일랜드라는 방송 진짜 길 기... 정말 이긴거 누구 누가 보면 긴걸 수도 있고 누가 보면 안닐 수도 시간 동안 나는 좀 아일랜드 안에서 많이 버텼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셀 수도 없을 만큼 오랜, 오랜 시간을 좀 뭔가 오랜 경험을 같이 하면서 나도 많이 성장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에 왔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았었던 날이었고 오늘은 특히나 그 피날레를 BTS 선배님이 스모로우바이투게더선배님 앞에서 음, 그 테스트를 본다는 게좀 진짜 감회가 새로운 음? 그리고 진짜 좀 그냥 데뷔를 만약에 하게 되, 돼도 경험하지 못한 진짜 귀중한 경험을 한것 같아서 오늘 정말 너무 좋았고 13인 친구들도 다시 보게 돼요 음, 진짜 힐링도 되고 오히려 테스트 때 옆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더 힘이 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... <웃음> 갑자기 좀... 깊은 뒤로, 뒤에 얘기로 가는 것 같지만 정말 4년 정도의 데뷔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많은 과정들을 겪고 버티고 뭔가 그래도 이그 아티스트라는 꿈을 놓지 않고 계속 달려오 달려와서 결국엔 내가 데뷔조에 들지 않았나 좀 데뷔조에 들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끈기를 좀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게 이렇게 데뷔조 안에 들어갈 수 있다. 글로벌 시청자, 글로벌 팬분들께서도 나한테 정말 귀중한 한표한 한 표를 던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꿈을 그냥 작게 가지고 있던 꿈을 실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정말 전하고 싶은, 싶은 하루였던 막상 데뷔조에 내가 들어갔다는 소식으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내가 호명이 되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더라고 약간 참 이게 내가 데뷔를 향해서 달려온 건데 데뷔, 막상 데뷔라는 거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음, 계속 뭔가 좀, 음, 뭔가 좀 마음은 슬펐고 뭔가 감정적으로는 되게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울면서 웃었던 것 같은데 <웃음> 그, 그런 느낌이었다, 되게 오묘한 감정이었고 정말 내가 데뷔를 했구나라는 그런 감정 그게 어떤 건지는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지금도 내가 데뷔 조 안에 들어서 곧 이제 내가 아티스트로 활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나서 그래서 음, 지금도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있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행복한 행복한 그런 기분 진짜 내가 해냈구나 그런 느낌? 만이 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뭔가 울면서 울어, 울었던 것 같은데 그간의 노력들이 뭔가 뭐, 생각이 나고 내가좀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하나하나씩 떠오르면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. 같다. 어쨌든, 그렇게 한명한명 데뷔조가 <웃음> 생겨서 이제, 엔하이픈이라는 그런 명으로 데뷔조가 생겼다. <웃음> 정리는 안 되지만 아무튼 오늘 그런 일이 있었고,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게 이상한 하 거지 아, 이상하지 너무 기쁘다 그냥 내가 이런 행복감을 누려도 되나 그런 그 정도로 지금 되게 뭔가 만족스럽고 진짜 수없이 뭔가 좀 꿈꿔왔던 그런 일이 내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니까. 이게될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아마 데뷔 축하 파티? 그런 걸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휴대폰도 받고 이제 부모님이랑 연락도 할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설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로 좀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좀나 자신에게 그간 많이 엄격했으니까 너무, 너무 감정 표현에 서투르고, 너무, 그냥, 그, 데뷔에 대한 그런 갈망만 너무 많았던 게 아닌가 싶어서, 나한테 좀 보상을 주고, 요즘은 좀, 카다운 하고, 좀, 잠도 좀 자려고 해보고,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. 물론 데뷔 발표는 몇 시간 전에 했지만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할것 같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투표를 통해서 데뷔를 할수 있었던 거니까 팬분들이 정말 나에게 음악적인 생명을 만들어준 거니까. 그거에 대해서도 참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다. 진짜.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, 더 열심히 하게 될것 같고, 말이 길어져서. 정리가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 설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서. 것 같다. 나는 N.I.P의 희승이고 앞으로 필리프 랩에서 오랫동안 음악을 하게 될 사람이다, 오늘부터 영사일끝